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쪽 각도를 사랑하는 제시 직거래소 프랭크 뮬러 시계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이름은 아래쪽에 있는데요. 컬러 드림스 컬러 드림스답게 이렇게 색깔이 아주 화려하게 되어있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베젤을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있는데요. 프랭크 뮬러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7502 해서 레퍼런스 넘버가 있고 뒤에 QZ는 쿼츠죠. 쿼츠는 배터리로 가는 제품인데 그리고 D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뒤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D라는 각인이 없죠. 컬러 드림스 7 5 0 2 쿼츠 D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D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애프터 세팅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잘 애프터 세팅이 되어 있는 볼륨 컷 다이아몬드가 세 줄, 한 줄, 세 줄, 그리고 또한 줄. 이렇게 베젤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젤의 크기는 이쪽부터 이쪽이 3cm이고요. 러그를 포함해서 4cm입니다. 그리고 볼록 올라온 이쪽 면은 1.2cm입니다. 프랭크 뮬러의 각인이 있는 크라운이고요. 있 약간 크레이즈 아워즈와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컬러 드림스도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핀버클을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6개, 3개씩 한 쌍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악어 가죽을, 엘리게이터 가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봤듯이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프랭크 뮬러, 베스터 오브 컴플리케이션스, 그리고 750쿼츠 배터리로 가는 제품이고요. 컬러 드림스. 라고 써있고, 이 베젤 아니죠. 이 케이스는 18K White 입니다 럭셔리 럭셔리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단품으로 있고요. 어, 먼저 오리지널 시계를 찾아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오리지널 시계를 찾지를 못해서 리텔가가 예전에 얼마였는지는 지금 현재 확인을 할수 없고요. 하지만 아래 설명을 가시면, 주소로 타고 가시면 이 제품의 현재 가격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프랭크뮬러 컬러 드림스 다이아몬드 애프터 세팅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다른 명품 시계죠 프랭크뷸러 컬러 드림스 다이아몬드 애프터 세팅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